근데 뭐 승패, 뭐 승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제 생각에 그냥 우승하면 장땡이라 그냥 우승만 하고 싶어 <웃음> 어... 안녕하세요 다모아 게이밍 미드라인으 맡고 있는 조메이커호수라고 하고 어... <웃음> 그룹 스테이지 5승 1패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어... 그냥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8강 올라가서 좀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음... 좋데안진지 어 오래돼서 어한 번쯤은 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좀 패배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잘 해가지고 좀 얻어가야 되는 얻어가야 하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어 그냥 근데 갈리오가 요즘 나쁘지 않은 피이라 생각해서 어 연습은 충분히 돼 있었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쓴것 같아요. 음 징동전에서 일단 제가 너무 못해서 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카밀한테 키즈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게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냥 좀제 폼을 좀잘 끌어올려야 될것 같아요 별로 별로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냥 제가 실수 안 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좀만 더 잘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LCK팀하고는 안 만나고 싶고 근데 그냥 LCK팀 분들만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도좀못 했다 생각하고 그냥 오늘 그냥 오늘 좀 전체적으로 못한것 같아서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냥 그냥 뭐 저희가 이제 근데 너무 무기력하게 지지 않고 조금 비비다가 졌어가지고 그냥 모르, 딱히 그렇게 쓴소리는 안 하신 것 같고 그냥 잘했다고만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작년하고는 이제 팀원들 이 팀원들도 다 잘해진 거 많은데 저도 좀 잘해줬다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해서 실수만 없으면 아 실수만 최대한 줄이면 될거 같아요. 메타는 근데 딱히 메타라고 할게좀 없는 거 같아요. 약간 팀들마다 다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냥 저희가 저희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항상 좋다 생각하고 그냥 팀마다 티어 정리가 다 달라서 딱히 메타는 잘 모르겠어요. 음. 근데 모든 팀들이 다좀 전략 같은 거를 잘 준비해서 그냥 모든 팀들이 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로그도 오늘 수업했고 PSG도 초반에 좀 잘하는 모습 보였고 징동도 오늘. 좀 조합 잘짜가지고 저희 이긴 것 같아서 다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승패, 뭐 승률 패승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제 생각에 그냥 우승하면 장땡이라 그냥 우승만 하고 싶어요 음, 자가격리할 땐 힘들었는데 호텔 옮기고 나서는 네, 살만한 것 같아요 음, 오늘 좀 아쉬운 모습 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어, 더 열심히 해서 8강 때는 꼭 제가 더 잘해줘서 오늘 같은 모습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